너도 이제 끝나가는구나 반 년은 먹을 줄 알았더니 오늘은 뭐랑 먹지? 마지막인 것 같으니 내가 좋아하는 거랑 먹어야지 환상의 기억으로 남게 해주게 비비큐 뭐야? 공갈 그리고 따끈따끈 발라먹 오늘은 치즈 폭포 냠냠 자메이카 뿌링클 위에 듬뿍 집앞으로 완벽한 마무리 먹는건 홍사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웃음>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자메이카의 뿌링클 닭다리 그리고 멘보샤 치즈볼 그리고 라클레 치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첫째 딸이 시크릿 주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주주가 뭐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먹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먹보 요정이에요. 오늘 저한테 먹보 요정처럼 <웃음> 먹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양손에 들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맛있는 건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링클 먼저. 아, 얘 전원코드는 안 꼽았구나. 켜진 스위치도 다시 보자. <웃음> 이건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아, 치즈볼. 맛있요 얘는 멘보샤인데 BBQ에서 새우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 제가 보던 멘보샤는 가운데 새우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나 새우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보여. 그냥. 진짜 얼핏 보면 빵과 빵을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덮여있습니다. 맛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에 천원이라고 보면 은 나쁜 것 같아요 <웃음> 그 새우의 고소한 맛이랑 빵의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랑 그리고 좀 느끼하지 않은 약간 그런 것들은 잘 살린 것 같아요 근데 새우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어, 치즈를 좀 기다릴까? 어떡하지? 아, 이거! <웃음> 이 자메이카는 껍데기가 질리죠 일단, 부어서 빨리 먹어보자! <웃음> 먹어보겠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었네? 어, 뿌리는 김에 그냥 쫙 뿌려버릴까, 그냥? 저번에 토스트랑 먹었을 때도 진짜 맛있었으니까 이건 맛있지 않을까요? 아 어, 맛있다. 아 왠지 원래 계획엔 없었지만 치밥을 해야 될것 같아. 맛있을 거.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다음 메뉴 치밥 한번가야 되겠다 아, 치밥이래 치즈밥 한번 <웃음> 해야 되겠다 치즈밥부터 치밥은 맞네 배부른데 몸출 몸수수... 수가 <웃음> 잘 먹었습니다. 어, 엄청 배부다. 와. 오늘 라클레 치즈 이제 마지막으로 먹어봤는데요. 크게 반 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사용하고 오늘 사실 3분의 1 정도 남은 거를 이제 쓴 건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먹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슬라이스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직화로서 구워도 되고 아니면 요런 팬 같은데 이렇게 같이 구워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스입니다 라클렛치즈를 지금까지 6가지 메뉴랑 한번 먹어봤는데 와.. 이건 진짜 꼭 먹어봐야 된다 하는건 불닭볶음면이 진짜 와, 대박이었고 빤에도 진짜 잘 어울렸어요 느끼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전혀 안 느끼해요 얘가 치즈가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 청국장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진짜 치즈인데 맛도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청국장 안 느끼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치즈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치즈 폭포 모음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요. 치즈 폭포 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그 영상을 보시면 또 대만족하실 테니까요. 많이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어, 치킨무 냉장고에 넣어야지. 어? 뭐야 이거? 더 있잖아?